아 지금 여기 대관령 바람이 어, 말, 말, 말. 엄청 불어 가지고 아마 마이크 수음이 잘 안될거에요 마이크도 안 갖고 오긴 했는데 아무튼 뭐 오늘 스노우스쿠터 이레티거 에틱 회사죠 이레 네, 요거 360에서 빌려주셔가지고 올겨울에 좀 타보려고 했는데 스키장도 못가고 그래서 오늘 대관령에 왔습니다 종소랑 같이 다른 친구들은 뭐 갑작스럽게 온 거라 같이 오진 못했고 백수인 종서와 함께 네, 백수인 종서와 함께 오늘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이 외국 영상 보면 막 이런 대자연의 막 스키장이죠 거기도 이런 데서 타는데 우리나라는 스키장에서 스노우스쿠터를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대관령에 그냥 벌목하는 이런 야산 그냥 길가에 길가에 그냥 작은 동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스노우스쿼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관령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좀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이게 다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한 종아리까지는 그냥 푹푹 빠져요 그래가지고 더 깊은 데는, 무릎 오고. 맞아, 더 깊은 데는 무릎까지 막 빠져서 사실 이렇게 눈이 어, 많이 안온것 같았는데 많이 왔더라고요 빠집니다. 빠지는 부분은 다 메꾸고 지금 길을 내놨어요. 길을 내놨는데 저 위에서부터 타면 좋은데 속도가 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여기서 일단 중간 정도에서 타는 걸로. 근데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더라고요. 무서워, 무서워. 네. 타다 보면. 여러분, 종서가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어, 바람이 너무 불어 가지고 바람 소리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바람 소리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소 도전 오! 오! 오! 저는 산에서 타보려고 스노우 핏을 갖고 왔습니다 넓은 데서 타야 되는데 여기 막 모골처럼 막 울퉁불퉁 하니까 이거 타는 게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내려가는 것만 해도 오왜 이렇게 잘 나가 오오 너무 빠르지 않아요 거기도 빨라요 네더더내려왔요 어렵다니 어이. 이게 t 이드비 쉬워 보이는데 어려워 하면 영상에서는 이게 경사가 별로 안돼 보이지만 실제로 타면 이게 속도가 엄청 붙어. 잘들리지 이게 스쿠터가 쭉 미끄러지면서 가니까 빙판에서 가니까 그 타이밍 있잖아 점프 뛰는 타이밍 돌리는 타이밍 어 그게 좀 어려워 어! 그치? 그냥 바닥에서 돌지 않아? <웃음> 핸들 털렸다. 저도요 어, 위에서 탔는데 어, 속도이이 장난이야. 아니... 외국애들은 어떻게 타는 거지? 그 자연설 그 넓은 스팟에서 스키장 같은 데서? 근데 제 예상으로는 대피 n 이지만 응. 거기는 넓잖아요. 넓, 어, 넓어서 s I'm a little bit of a pizza. Talking and I'm a l i t 터 마지막으로 타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벌써 해도지고. 그래서 그냥 조금만 더 타고 가야 되겠습니다. 퀸이분 쉽지 않은 걸로. 제미만순간적 보다가 기술은 나중에 하는 걸로. 어, 기술은 내년에 또 눈이 오면 더 좋은 데서 타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음.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너무 아프다. 무릎 빠지고어 아까 손 꼬낀 거요. 어, 뼈 네. 아까 마지막으 넘어졌을 때요, 불가지고 짚었는데 아거